폴리테그 아이언맨 반지 제작, 보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우리의 히어로, 아이언맨 반지입니다. 반지 길이가 4cm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성인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꽤큰 크기입니다. 이렇게 부득이하게 반지가 커진 건 손님의 손가락 사이즈가 큰 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아이언맨 마스크 디테일 때문이었습니다. 헬멧과 마스크 부분의 이음새 부분이 주물로 잘 빠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흠이 필요한데요. 이 홈이 실제 제품으로 잘 구현이 되기 위해서 크기가 어쩔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커스텀 제품답게 반지 안쪽에 이니셜도 추가로 넣어 드렸습니다 이건 러버 몰드 인데요 이 제품의 경우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몰드를 떠서 소프트 왁스로 주물을 해야 했습니다 제작을 여러번 하다 보면 그런 감이 생기거든요 주물이 한번에 될지 몰드를 떠서 해야 할지 그런 판단하는 그런 감 같은 거요 주물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이 정도 크기의 반지 주물이 이 정도 퀄리티로 나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서 공장에서 받아왔습니다. 맞은편도 비교적 잘 나온 모습입니다. 반지 안쪽에 H 레터링도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마지막 완성입니다. 윤곽선을 잘 살리기 위해서 버니시 실버 처리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실버는 러프한 느낌의 버니시가 확실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제품은 특별히 의뢰자 분께서 착용사진을 저희 쪽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역시나 조금 큰 느낌이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